아저씨, 아저씨 때문에 죽었잖아요. 아, 아, 씨. 아, 배고파. 아, 아, 저하 여보세요. 어잘 지내지. 응 바쁘다 요새 뭐좀 바쁘게 산다. 어머 그런 게 있다 그래. 어머 이제 집 바빠서 들어가라. 어 어. 아니 그걸 한 발짝 먼저 탁탁 해놔야지. 에이씨. 에이씨. 에이씨. 아, 아. 아. 아 인생 거이. 가서 막 먹고 사우고 아, 뭐 영화처럼 이는 거지, 진지다야 아 a b a Baba, Baba, 우정이. 네 커트 예약 좀 할게요 어 다했다 아 힘들어 오늘 느꼈습니다 진짜 뷰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와 지금 그냥 아주 여기가 난장판이 났어요 난장판이 <웃음> 어떻게 페인에서 풍남되기 챌린지 잘된것 같나요?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밤이에요 <웃음> 다시 씻고 자야 돼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봬요